자 여기가 그낮짱공항에 그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시고 짐 찾고 이렇게 나오면은 요 문으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에 그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이름표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 문을 통해서 나오시자마자 왼쪽편으로 꺾어 지시면은 여기 이제 기둥에 번호가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해서또 돌면은 저 끝에 9번까지 있는데 저 9번, 8번은 택시라는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택시를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, 나는 그냥 어, 여기 공항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3번 보이시죠? 네, 3번에 지금 그 버스 모양이 있어요 시티 셔틀 버스라고 해서 네, 저거 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보는 그 지금 색깔 있는 셔츠를 입으신 이분들이 바로 택시 회사 그 사람들인데 뭐 이분들이 이제 뭐 택시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, 이제, 택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택시 도움이에요. 그러니까, 이런 분들은 좀 믿을 수가 있고. 그 다음에, 암튼, 여기 3번. 보이시죠? 네, 여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. 근데 지금 버스가 없어요. 기다려야겠죠. 뭐 자주 있는 버스는 아니라. 지금 여기 세 분이 전부 다 여기 나짱 공항에서 이제 일하시는 택시 이거 잡아 주시는 분들인데 전부 다 택시 회사 소속. 여기는 마일린 앤 워크테, 코 아시아. 아시아. 아, 오케이. Yellow, yellow. 아무튼 이렇게세 개의 회사가 있나 보니까 옷 색깔 보시고 택시 타고 가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되고 가격을 한번 물어볼까? How much about how much to the city center from here? Three 택시 44조. 4조3 0 0 아, 7조. 기대 되기. 오는 4인승 차량 타시면은 30만 동이고 7인승 타시면 35만 동이래요. 아, 오케이. 까만 까만. 자, 그래서 아무튼 저 버스 타는 데에서 바로 뒤를 돌면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쌀국수 파는 식당, 마트, 그다음에 여기에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가 있네요. 머니 익스체인지라고 써 있죠. 신카드도 팔고요. 네. 공항 1층에 있는 식당인데요. 보니까는 음식이 밥에 뭐 닭다리 하나, 밥에 고기 하나, 계란후라 하나 해서 89,000동, 우약동 안 4,500원 정도 나오네 이거는 밑볼 바게트 아, 요거 밑볼에다가 바게트 빵까지 해가지고 5 5 0 0 0 2,750원 스파게티 4,500원 계란후라이에다 빵, 뭐 콤보도 있네요, 브레퍼스트 6만동? 어, 세일하나봐요 이건 밑볼 들어간 그 바게트에다가 코카콜라 나오는 거 6만 5천동 뭐 이렇게 팔아요 음료도 팔고 카페 서다도 팔고 와 여기 물이 하나에 500ml 짜리가 2만 동이네 천원이네요 공항이라 그런지 음료는 좀 비싸네요 여기 나짱공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오는 거는 몇개 있고요 뭐 다낭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서 오는 게 근데 여기 나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와 중국에서 오는 게 엄청 많네 몇개 도시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러시아가 안 보이네 아, 러시아 비행기는 오전에는 도착을 안 하는 없죠 네, 충칭 나, 난창 창사 난통 창저우 이이우 지양, 쿤밍, 닝보, 광저우, 대구, 홍콩에서도 오는구나. 어... 아, 많이 오네. 아, 저 러시아에서 오는 게요. 이르쿠츠크. 이르쿠츠크? 어, 아, 이르쿠츠크 좀 먼데 있는데. 코알라룸프로에서도 오고요. 타이베이에서도 오고, 방콕에서도 오고. 아... 자 여기 3번 인데 3번 바로 앞에 여기 공, 시내로 가는 버스가 쓰죠 버스는 색깔은 흰색 노란색 섞여 있는데 이 앞에 것도 시내 가는 버스 같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흰색이네 공항 버스고요 금액은 인당 6만동 정도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버스가 쓰면은 지금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 이두 친구한테 티켓을 사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고 아, 이런 꽁티 고판. That's my, that's my. 모 h a t s my. o k 거 y That's m 기 That's my. You're selling. Wait, wait. That's my. 이 i 게 나름 계속 하고 좋은데, 이제 지금 에어컨을 안 켜놓으니까 조금 덥긴 하네요. 뭐, 이따 출발할 때는 에어컨을 틀겠죠. 이렇게 생겼어요. 위에는 작은 가방 정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네, 선반이 있고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까만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버스 깨끗한데요. 아, 이것도 어디 갔어? 자, 이것도! 아 요것도 맞네. 요것도 공항 버스네요.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보시죠. 이 .moi. 네, 여기 아래. 네. 요거 써있으면 얘는 공항 가, 아, 공항에서 공항 시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. 여기 나름 웹사이트 주소도 있어요. bus.moi.com 이렇게 나와있네요 암튼 요렇게 해서요. 3번 그 기둥. 기둥번호 3번에서 버스를 타면될것 같아요. Can I see? 이렇게 네, 보시면은 아 네. 공항버스 네. 해 가지고 네. 6만 동이라고 써 있어요. 캄 공항에서부터 네. 나짱 시티까지 6만 동써 있고. Yes. 멀벤스 나짱 시티. 아. 온라인 버스. Online. y h o w long? How long does it take to to Nha t a n g from c a m 50 uh, minutes. 50 minutes. Yeah. 네? 아, 네. 지금 여기가 이게 나짱 시티 가는 가기 전에 들리는 데가 아니라 보니까 나짱 시티 안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쓴다뭐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네. 자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요. 네. 이렇게 6만 동. 이 티켓 끊어줘 봐요. 6만 동이라고 써 있죠. 오케이. 자, 그무튼 이거를 이 yes. 친구한테 해서 해주신대요. Uh, only one bus. Only one bus. One yeah. How often? Every one um, hour? Yes. Every one hour? Yes. 아, 매1 시간마다인데, 시 w h a t what what time is the last bus? Uh, last bus, um, uh, i g h o'clock. o'clock, APM 1st b u s t b 스 1st e s f i r s t b u s 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s t 버스 1st 버스 버스 는 s t 버스 1있 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저빨 t 의자 뒤 s 이제 또 사람 t 오는 곳이고 여러분들 t 나오시 s 서오른쪽으 t 꺾어지 s 또 버스 게나 t 요스 s t 버스 1st 버스 1st 버스 1 t s t t s t s t 그 다음에 무슨 맨 끝에 카페 같은 거 보이고요 어 그리고 저기 BIDV라고 써있는데 머닉스체인지 심카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BIDV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은행 그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뭐 사설업체 말고 그냥 어, 나는 조금 되더라도 은행에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환전을 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근데 공항에서 뭐 어차피 다른 데보다 아주 약간 비싸니까 여기서는 한 돈 조금만 바꾸고 시내가서 또 바꾸면 되죠 자 아무튼 여기는 니아짱 공항 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바다 풍경을 한 대략 한 20분 정도 보면서 지나면서 뭐 아남 리조트 다이아몬베이 리조트 지나고요 이제 슬슬 사람들 사는 동네가 나와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왔나요 네. 이제 요렇게 가다가 이제 나짱 시내가 나오겠죠 와, 지금 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속 여기 산 깎고 공사하고 지금 그 깜란 공항 나짱 공항이 이제 원래 이름이 깜란 공항 이래요 그래서 깜란 공항에서 나짱 시내까지 예그 네, 리조트들을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뭐 이미 많이 지어진 것들도 있고 열차 아, 저 차해서네 그 현지인들 사는 마을을 그 지나면서 딱 오니까는 네, 좌회전하면서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. 와 여기가 낮장이에요